대부분 아침에 공복운동을 하고 나서 첫 끼는 항상 이렇게 오트밀죽을 먹는 것 같아요. 꼭 유산소를 하면 근손실이 나는데 일단 근손실 채소와 그리고 두 번째, 우리가 소화를 시킬 때 혈류가 분산이 돼요. 위나 장으로 근육의 혈류를 더 보내기 위해서 공복운동을 좀 즐겨요. 그치, 공지 귀여워. <웃음> 일단은 퇴근하고 어이지를 하러 갈 겁니다. <웃음> 제가 펌핑 전후가 많이 달라요. 이제 전이고. 너무 재미없. <웃음> <목소리도> 아유 만지막으로거 만두저공치? 알겠어 누나가 반짝 줄게 와 너무 맛있다 음. 8시 30분 두번째 끼 그리고 마지막 끼는 빵 간식처럼 먹어요 제 두번째 식단은 네. 게 이제 식단 차이 나게 귀찮아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, 귀찮으니까 하고 자꾸 더티한 푸드를 먹게 되더라고요. 식단은 최대한 심플하게 파는 거예요. 뭔가 이게 원데이 귀여울 가 있어. 전 그럴 때식단을로 시작을 해요. 음식을 사러 가겠습니다. 간식. 장을, 장을 보러 갈 거예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보면 이런 무지 무설탕 시럽을 팔아요. 무설탕 시럽.